민지적 시점. 예전에 유인나 님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알람 맞춰 놓고 물 마신다는 얘기 들은 적 있죠? 조금 변형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알람 켜 놓고 칭찬 마시기 어때요? 칭찬 나한테 주는 거죠, 칭찬. 여기까지 무사해 온거 진짜 대단해. 와! 실수해서 나 배울 기회 얻었어 와나 다음에 그럼 이거 실수 안할수 있어 민지적 시점 이제 많은 진로를 준비하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방송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딱첫 방송을 하고 나서 막 울상인 채로 연락이 와요 어, 쌤저 망쳤어요 긴장해서 말을 많이 못했어요 망쳤어요 망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해주고 싶어요 칭찬 좀 해줘라 일단,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갈 때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그리고 꾸준히 지속하기. 이두 가지를 계속 해나가려면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 칭찬. 구독할 시점. 아이가 걸음마를 막 디뎠을 때, 막 넘어지기도 해요. 아, 넘어졌어. 아, 넘어졌어. 망쳤어. 이러면 일어날 맛이 날까요? 와, 두 번이나 걸었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하물며 아이들도 이런데 우리 스스로 한데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초반인데 생각하는 만큼 엄청난 기대치 만큼 못했어 일단 칭찬을 해줘야죠 여러분 처음인데도 무사히 마치고 왔잖아요 대박 대박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나 스스로를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엄마 마음으로 정말 이 아이를 이 자아를 키워나갈 건데요 조금 조금 한두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해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줘야 돼요 물론 칭찬 꼭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복기 해보고 피드백 하면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더 개선시킬까 이게 두 번째란 말이죠 내 상황을 한번 객관화해서 보면서 어떤 점을 그럼 더 다음에 잘할수 있을까? 복귀해보고 분석해보고 개선해나가기도 이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열어볼 마음도 안 나거든요 지속하는 힘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감정 소모도 커지고요 스트레스 막 주고 있는 거라고요 일단 나를 완전 사랑하면서 완전 잘하고 있어 하면서 아 이때 이런 제스쳐도 하면 좋겠다 아 이때 이런 말을 했으면 좋았겠네 아 이때 이렇게 맞장구를 쳤으면 좋았겠네 라고 복귀를 하면서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거죠 좋아요 시점 무언가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은 칭찬을 계속 해줘야 된다. 칭찬하고 지속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약속한 거예요. 칭찬 많이 해주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권